조심해요, 클로이 <웃음> 린지가 기껏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죽은 상태면 만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클로이, 로제 애들이랑 구원자가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요? 하긴, 그 구원자라는 인간은 여기 온 이후로 쭉 승승장구만 했다죠. 하지만, 그렇게 전투를 하면서 싸돌아다니면 한 번쯤 깨지는 건 당연한 건데, 벌써 그러면 어떡하나? 구원자님 입장에서도 린지는 처음으로 같이 싸운 정령이고 린지와 로즈, 클로이는 워낙 끈끈했으니까요 에휴, 답답하다 답답해 아직 아기구만, 아기 아, 이해해 주세요, 레베카님 구원자님은 아직 50년도 안 사신걸요 로즈와 클로이도 아직 어리고요 수천년을 살아온 레베카님이나 저랑은 달라요 흠. 잊혀진 영웅의 유저... 왜 어린애들끼리 그런 들같대 방주와 메피의 제작자 파우스트 박사가 구원자님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도록 구원자님께 명확히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셨어요 음, 방주가? 그럼 뭐, 어쨌든 구원자는 보통 그릇은 아니구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친히 여기로 왔더니만 타이밍이 이래서야, 원? 얜또 뭐야? 못 보던 불사형이네? 어메피이행이 데려왔어요 유적의 경비를 맡고 있던 제클린이라고 해요 유적 객체 실패, 임무 초기화, 경비 목표 대상을 재지정합니다 자격 확인, 공격 모두 해제, 다음 명령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코드네임 제클린 체내 프로그램을 감지 당신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메피스토 팰리스 어? 우선... 이자를 아케나인 성까지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전한 로직으로 행동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래도 저항은 안 하고 순순히 끌려왔나 보네 야, 말해봐 왜 그랬어? 유적을 지키고 여차하면 폭파하는 게네 최우선 사항이었던 거야? 하우스트는또뭐 하는 사람인데? 어, 레베카, 그렇게 볼을 꽂집보면 말해봐, 윤수가. 바라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후방으로 물러납니다. 주식 모다라들은 척하는 거지? 우린 같은 불사형이라고! 협조 좀 해봐! 아, 레베카드 참... 제클리는 그 후로 공격성이 사라지고 타 정령들에 비해 유독 자아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아케나이 성에서 맡기로 했어요 음. 인공정령인 맵피보다도 기괴스럽고 딱 오행 기간 유적의 경비를 담당하느라 계속 홀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불사한 정령인 레베카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정령들과 어울리는 방법이라던지 다른 정령들과 어울리는 방법? 친구라도 만들어주라고요? 음, 친구 사귀는 법이야 뻔하지 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 친구 갖고 싶어? 친구 한 달을 보류합니다 정말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정서나 감정이 싹트기 전에 내 모습... 지키고 싶은 존재가 없었던 시절에... 나... 구원주님, 메피... 그리고 로지와 클로이... 마음을 너무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하, 이번 달도 월망초를 꺾어야겠네요.